돔 양국 및 어, 태국도 음식을 먹어보러 널스 네. 이스트라는 방콕의 레스토랑을 한번 와봤습니다. 네. 저희 밖에서 이렇게 또 어, 메뉴를 볼수 있게 놨네요어 음. 이거 뭔지 되게 매워 보인다. 맛있어 보이네. 호 어, 배고파. <웃음> 어, 배고파 갑자기. <웃음> 자, 저기 식당 안으로 좀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어, 한7 가지 음식을 좀 주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한번 좀마을 한번 보려고. 어, 지금 배도 좀 고프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느낌의 음식인지 좀 설명을 제가 최대한 디테일하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좀 되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먹은 그 태국 음식들은 다 저한테 좀 입에 잘 맞았거든요. 여기도 좀 입에 잘 맞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어, 좀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오. 음. 치킨팟타이 네. 치킨팟타이 네. 아. 음. 어. 북방폭커리 네. 북방폭커리 네. 네. 똠양꿍 음. 아, 이거 진짜 궁금했었는데 똠양꿍 음. 어. 예. 이거는 음. 어, 볶음밥 음. 새우가 들어간 볶음밥 음. 어. 치킨하고 무림보고 주문했는데 이거 정확한 이름을 믿기 안 나는데 아스파르거스들어갔고 그리고 이거는 어 꼬막 종류여가지고 또시키려고 했었는데 꼬막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 어 조개가 들어간 그 음렇게시고어 그리고 어 생선 요리인데요 야 크기 오아 콜라를 못굽겠어요 아이 <웃음> 수박 조스, 야. 저 <웃음> 손이 굉장히 크잖아요. 오, 엄청 많이 주네. 자, 이거는 코코넛. 이건 따로 한번 제가 다룰 거고요, 영상을. 항상또 기가 막히게 준비해봤습니다. 오. 맛있게 한번 잡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 처음부터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똠양꿍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거 진짜, 약간 우리나라 그, 찌개, 찌개 느낌 살짝 그런 느낌인데? 어, 어 살짝, 시큼한 김치찌개 들어갔 수, 들어간 삶 있잖아요. 그, 상큼한, 느낌. 그 느낌이랑, 칼칼한 느낌하고. 오. 아 이거 진짜 딱 밥이랑 딱 같이 먹기 되게 좋은. 아, 오랫동안 한식에그스해이 있는 제 입에도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데. 오. 매운맛도 딱 적당하고, 음, 볶음밥이랑 같이 먹고 되게 좋아요. 아유, 밥을 되게 잘했는데? 많이 꼬들거리지도 않고, 질지도 않고. 음. 그 다음, 만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 맛있어요. 이건 이제 그 아까 제가 설명드린 푸팡포 커리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쿠팡포 커리는 이제 뭐 게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오징어가 들어가서 약간 이름은 조금 살짝 다를 것 같아요 뭐 게가 들어간 건 한국에서도 많이 먹어봤으니까 음. 음. 생각보다 커리 향이 세지 않은데? 좀 적당한 MSG 맛도 살짝 나면서. 치킨 파타이. 파타이는 이제 전날 다른 것도 먹어보긴 했는데, 여기 파타이는 또 어떤지 한번. 네. 음. 어, 빌거리에서 먹었던 것보다 살짝 단맛이 좀더 있어요. 어, 맛있더라고. 요 근데, 파타이는. 그 뒤에 사 먹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역시 또 훌륭합니다 맛은 좋은데 음. 자 하나하나 이제 맛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냥 먹방은 좀이 이어가도록 할게요 음. 이건 제가 주문한 건데 치킨하고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이거 조그만 옥수수같이 생긴 거 이거에 들어간 건데 아, 고수향이 좀싹 들어와요 음, 먼저 고수향이 들어온다. 아, 향신료 한이 강하다는 게 이거 갖다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좀 고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수가 거부감 없어서 괜찮은데 고수향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불호가 될 수도 있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어. 음. 아. 아, 겉은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속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소스를 칠리소스로 지정되는 소스에 와 이게 다른 것보다 조금 가격대가 있는 음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값어치가 있네 아 그리고 <웃음> 채소 역시 빠지면 안 되죠 이거 이나 이런 거할 때는 채소를 꼭 같이, 같이 드셔야 되는데 이게 모닝글로리라는 채소인데 음, 음, 어우 식감 좋다 이거 살짝 미나리와 숟가스 살짝 중간 느낌? 음. 음. 자 그리고 이거는 꼬막 대신 한번 시켜봤던 어 근데 좀 매워 보인다 어우 향좀 좋은데? 아 이거 밥에 올려 먹어도 맛있겠다 <웃음> 음, 근데 이거 채소 씹히는 게 약간 깻잎 같은데? 깻잎 같은 향이 여기서 나는 특유의 향은 깻잎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그냥 호불호 없이 그냥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한국 분들이 많이 오세요, 보니까 어, 또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어. 그만큼 이제 뭐 한국 분들이 드시기에 뭐 나쁘지 않다라는 뭐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맛있게 네. 한번 식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미없 이게 근데 아스파라거스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뭐 그린빈하고 살짝 비슷한 느낌도 나면서 아스파라거스 비슷한데 좀 다른 느낌이에요. 확실한 건 아스파라거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어울려요. 고기랑 같이 해가지고. 음. Gracias. 우리 열심히 조지고 있어요. <웃음> 아직 어 이렇게? 아좀 맛있게 진짜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이 빨간 계열의 이 양념이 된 음식은 사실 향이 어느 정도 좀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거부감이 있다 이러진 않아요. 뭐 저는 고수나 이런 것도 잘 먹고 뭐 웬만한 뭐 향신료 향에 좀뭐 민감하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약간. 여러분들 평소에 뭐 음식을 드실 때, 난좀 심심하게 드시거나, 난 싱겁거나, 이렇게 강한 향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반면에, 뭐 고수향이라든지 아니면 향신료 향이 좀 민감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맛있게 잘 드실 것같아요 네. 그런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음식 때문에라도 나중에 태국에 꼭또한번 놀러 오고 싶은, 네. 뭐 그런 또 좋은 기억만 좀 안고 가는 네. 뭐 그런 좋은 여행이 아니었나 좀 싶습니다. 어.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